마지막 바로 시작합니다. 아유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성어 씨. 가기 너무 싫어요. 저희의 룩은 다 맨투맨입니다. 맨투맨족이에요. 아, 너무 힘들다. 졸리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체력은 그지가 되고 있어요. 어. 드디어 넣었어요. 레전드.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우리 성화는 귀걸이를 샀어요. 어, 이거 기본이야, 먹을까? 나 통새우 먹을래. 어, 맛있겠다, 이거. 편도 먹자. 아 어, 콜라? 어. 어 사이다? 아, 이게 사이다 아유, 사이다좋 아유, 감 아유, 난다잘 먹어요 합섬세아며아 no. 오. 감리합니정이는감우합니다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는사합아는 스파이시 게기 먹은 티 오늘도 어기마시. 여행의 루트 H&M에 왔습니다. 비영 비영. 이거는 이거는 무슨 일인가요 <웃음> 아, 아, 우리 성아 몸 턴다. Object. <웃음> <오브젝트. 웃음> 어, 얼마야 이거? 얼면지가 제일 중요해. 음 가격이 안될것 같아. 음음 귀엽다. 음음 귀여 아, <웃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환장하는데. 60%? 60%에 홀린 듯이 들어갔나. 얘는 만원인데 기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 그녀는 이녀는그녀이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는 그는그 그녀는 그그 어? 어떻게 지이라니지어머어어떡하면어아어 진짜 귀여워 은아 <웃음> 아, <귀여운다. 웃음> 어떻게 해 아, 네. <웃음> 어떻게 하면 되 뭐, 이거 뭐 레몬향이야? 어, 여기 어, 네. 좋지 어 향기가 이 영상 안에 담겼으면 좋겠다 처음에 어, 좋아 <웃음> 오늘도 나 고독을 죽인다 여기 이 비둘기 사진 띄워줄게요 음? <웃음> 나 줄게 기다려. 되게 귀엽다. 뱅기고 누텔라 뱅기고 맛있어. 맛있어. 음. Um. 음. 음. 음. 음. 음. 크 음. 진짜 오랜만에 먹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거 먹으면 닦일 거 같아. <웃음> <웃음> 매운 거, 떡볶이, 응. 한식. 저희 이제 매콤한 떡볶이 같은 걸 먹어보러 갈게요. 잘 먹었으니까 선입했어요. 여기가 서면시장이었구만. <웃음> 와 양념 갯발개 맛있겠다. 어떡하 <웃음> 고구마를 좋아하는 관계로 고구마 맛있게 먹을게요. <웃음> 우리 성화는 귀여미한지 땀만 주네요. 아기 먹어봐봐. 머리 안 보고 먹어. 줘 잡아봐. 고구마 먹는지. 마지막 식사를 즐기러 왔습니다. 이도분기가 좋네요 야, 어땠어? 이번 부산 여행? 그... 부족한 체력을 느꼈다 어. <웃음> 우리가 생각했던 양이 너무나 <웃음> 넘나... 많것서 지금 당황했어요 아, 사장님 친절하시다 저는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잘했어요 Yeah.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같은데? 예. 매콤해, 야. 매콤해? 네, 어. 매콤하게 달래. 최고야. 응, 응. 라면 같아. 라면 같아? 같아? 응. 마이어 스기가부산이 아, 슬이가 잘 보여. 비오는 부산 광고리. 안녕 부산이영. 잘 있어라 부산. 결국 다짐 묻힙니다. 뾰로롱.